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을 때는 오해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오해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별을 전후해서는요. 그 오해가 아마 절정에 다다를 거예요. 이별을 전후해서 생길 수 있는 엄청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연인들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살짝 침투하면요 연인 각자는요 서운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작용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오해를 하게 되고 그 오해가 커진 상태에서 자신이 괴로워지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로부터 확인을 받으려는 행동을 종종 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요 그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노력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우리는 지낸단 말이에요. 남자친구의 연락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예전처럼 연락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풍겼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는 남자친구의 행동들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서운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이렇게 마음이 서운해진 상태에서 이후에 난또한번 요청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는요. 아마 처음에 내가 상대에게 뉘앙스를 풍겼을 때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상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운한 마음이 조금 더 커졌으니까요. 근데 남자친구는 요내 공격적인 성향을 느끼다 보니까 이전에는 미안한 마음만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는 약간 비난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면서 쉽게 연인 사이의 싸움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문제로 싸우고 나면 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내 상대방이 나에게 애정이 식었다는 라 확신적으로 기울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요 자기가 딱히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공격을 받은 것이 억울해서 마음이 잘안 누그러지거든요. 싸운 이후에 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내 남자친구가 여전히 나에 대한 마음이 식지 않았다면 분명히 나에게 사과를 해오거나 나의 마음을 달래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남자의 마음도요. 지금 그리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먼저 해오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남자로부터는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 라고 했던 이런 기대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남자친구가 나한테 마음이 식은 게확실하네 쪽으로 기울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섣불리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자 라고 자기 스스로를 다독여 왔던 그 기분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상처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서운한 마음을 전했고요 그 서운한 마음을 남자가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싸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들고 있었는데 싸우고 나서 이젠 연락도 없는 상태거든요 혼자 열받는 마음이 생기고 짜증이 나서 여자는 결단을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죠 만나자고 요청을 했고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요 남자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는 요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만났을 때도 요이 사람이 나를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이 있는 상태겠죠 그런데 남자친구를 만나봤는데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별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남자친구에게 물어봐요 너 나한테 애정이 식은 게 맞냐고요. 근데 남자친구는 요 여자친구가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뭔가 사과할 줄 알고 나간 자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자기에게 따지듯이 화가 난 듯한 그런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예상과는 다른 여자친구의 행동을 대하게 되니까 남자도 물론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황당해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뜻이 아닌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침묵이 이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요 여자는 더 답답하고 화가 나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에 부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대답을 안한 건데 나는 부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긍정이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나는 이 사람에게 마음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본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남자친구가 잠깐 생각을 해보다가 아 우리 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라고 말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남자 마음속에는요. 진짜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냉정함을 찾아보자는 라 마음일 수도 있고요. 자기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말을 여자친구가 해주길 기다려서 그런 말을 유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여자는요. 무조건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 헤어지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여자의 속마음은요. 이 남자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나한테 아니야 헤어질 생각이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말을 해올 거라고 한걸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런 말을 듣는 남자는 별 말이 없거든요. 별 말이 없으니까 여자인 나는 또 추궁을 하죠. 확실하게 말해.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역시 이 말을 하고 있는 여자의 마음은 아니라고 말해 아니라고 말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자꾸 말해오니까 남자도요 나하고 지금 헤어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구나 내 마음은 지금 그게 아닌데 여자가 그걸 원하는 것 같으면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죠 결국 두 사람은요. 오늘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정확히 반대되는 결과는 얻었어요. 두 남녀는요. 분명 서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신들을 달래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거든요. 헤어지는 것을 각자는 원치 않았고요. 상대방이 나를 잡아줄 것을 원했어요. 근데 아주 시크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결과를 만들었죠. 어쩌면 여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남자에게 유도한 것처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헤어지고 나서도요 오해는 계속 돼요 남자는 여자를 슬프게 만든 것 같다는 자책을 하면서도요 한편으론 자기 마음속에도 억울한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쉽게 여자에게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 건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를 수도 있다고요. 또 괜히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다가섰다가 여자를 더 자극시켜서 더큰 후회만 남게 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여자도 요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연락을 안 해오는 남자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지만 내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매달리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드니까 참아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한두 달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두 달 뒤에 남자가 참다 참다 안 되니까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아서 여자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의 연락을 받으면서도 왜 이제서야 연락을 해오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요 남자가 연락을 해왔을 때 미안해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남자는 요 지금 그럴 배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만에 남자가 연락을 했을 때잘 지내?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요 이미 한두 달 만에 연락이 왔고요 잘 지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니까 왜 여태 아무런 말 없다가 이제서 연락을 하는 걸까? 다른 여자하고 작업하다 잘 안되니까 이제 심심해서 나를 찔러보는 걸까? 이런 오해를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에게 친절한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잘 지내? 라고 물어보는 말에 시크한 척 혹은 좀 기분이 안 좋은 척 남자와의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근데 남자는요 지금 나름 용기를 내서 억울한 마음들을 눌러보고 자기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그래도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보고 싶어 할줄 알았는데 시크하고 기분 나쁜 것 같은 여자의 목소리가 아, 이 사람은 나를 이제 정리했나 보구나 내가 귀찮은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는 거죠 순식간에 이런 생각들이 남자의 머리를 스치니까 아, 그냥 궁금해서 연락해봤어 라고 방향을 선회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자 입장에서도 아, 역시 넌 그랬구나 그래서 전화한 거구나 이제는 오해가 아니라 확신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이제 남자친구에게 먼저 연락할 일은 더더욱 없을 거고요 남자도 요 그런 여자의 목소리와 기운을 알았으니까 마음의 정리가 끝난 여자에게는 더 이상 다가가지 말아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러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요 남자친구가 나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안일십을 하든가 일십을 하든가 하겠죠 왜냐하면 오해를 완벽하게 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일십과 안일십의 행동은요 다시 내 남자에게 아이 사람이 이제는 진짜 나를 정리한 게 확실해 라는 결론으로 몰리게 만든다는 거죠 다른 남자가 생겼는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거구나 라고 마음을 이제 접을 거예요 남자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누군가를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SNS에 그 커플의 사진이 올라왔죠 우연찮게 여자가 그걸 발견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나 그냥 찔러본 거였네 라고 남자친구를 낙인 찍게 되겠죠 그리고 여자는요 그 남자를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그 남자와 보냈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보 같고 멍청하다고 생각될 거란 말이죠 모든 여성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연인관계에서는요. 오해를 불러올 만한 상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다들 정확하게 그것이 오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상대방이 그 오해를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혹은 그 확인을 위한 잘못된 대화 방법으로 유도심문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생각하는 오해들이 요 분명 남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연인인데 정말 좋을 때는 요 온갖 이야기를 다 터놓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정말 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꼭 이야기를 해야 될 순간에는 요 오히려 상대방과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맞춰줄 필요는 있는 거겠죠. 내가 궁금하고요.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건 나를 위한 행동인 거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밉보이면 어떡하지?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앞세워서 오해가 오해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